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GMP 심사 받으시면서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양쪽이 어려운가 봐요. 어, 까다롭고. 어, GMP라는 게 Good Manufacturing Process. Good Manufacturing Process. Good manufacturing process. 우수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음.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음. 인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이거를 니들이 잘하고 있냐? 음. 증명을 해라, 음. 이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매년 해요? 어, 3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하죠. 아. 음. 근데 이제 이 절차들이 에. 그냥 즉흥적으로 뭐, 야, 이거 한번할까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위험성을 아. 배제하고 아. 뭐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현하고 있느냐 라고 음, 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음. 아 이런 걸꼭 해야 되나 그냥 잘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저도 이제 전에는 그랬었는데 음. 이제 해보면 음. 나 혼자 한다면 음. 뭐 내가 맘대로 하면 되지만 그게 음. 여러 사람과 같이 해야 되고 음. 또 그게 복제를 해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 해야 되고 음. 뭐 그런 것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 그 가져야 되는 그런 절차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음. 확률하고 있느냐 음. 고객 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 어. 아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구나 뭐, 하여튼 실시콜콜 뭐 저기 하다못해 그 직원들 복장이나 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검증으 아, 그런 것까지 아, 근데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진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 그러 그러니까 음. 그런 관련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하려다 음. 보니까 아 정말 장난 아니게 힘들다. 그왜 식품 같은 거 보면 해썹이라고 해서 네.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도 굉장히 네, 그렇죠? 시설이 뭐뭐 네. 십몇억 네. 아, 뭐그 들어야 되고. 다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전자동으로 해서 뭐 에어 커튼 뭐 이런거 살균부터 시작해서 다 네.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멸균 제품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아니어서. 멸균 제품 있는 그런 데는 뭐 클린룸 하고 그거 검증해갖고 뭐 멸균이 아니고 뭐라도 하나 나왔다면 이제 큰일 나잖아. 요하여튼 네. 음. 그거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음. 이제 취소. 제조업 취소가 되면 이제. 음. 망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돼 있다. 어. 응. 하면 취소죠, 바로. 아, 음. 취소도 네. 시키는구나. 응. 제대로 관리하지 응. 않고, 응. 그러면. 이전에는 좀 이제 그런 제도가 정책들. 초기에는 음. 봐주기도 하고 있는데 점점 음. 이제 f 대로 가더라고요. 음. 초기하고 지금하고 천양도차고요 음. 올해부터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그게 뭐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GMP를 검사 받는 어떤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네. 며칠 동안 받는다든지 뭐 이런 그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틀을 할 것이냐 하루로 할 것이냐 어. 뭐 이런 정도 이제 하는데 규모가 클수록 더 시간이 필요한 아... 대규모로 할 수도 있고 아... 저희는 아직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루 음... 종일 뭐뭐 가져와라, 뭐, 뭐 가져라. 뭐 이건 어떻게 하고냐, 저건 어떻게 하고냐. 아... 아유 이게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도 막상 뭘 서식을 같이거나 행군을 같이도 뭘 하는 거 보면 되게 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아, 이게 어디다가 가는지 생각도 안 나기도 하고. <웃음> 아, 꼭그 착. 작... 빼먹 거, 어, 잠깐 미하다 찾아 가지고. 그렇죠. 어, 전문가들이라. 뭐. 아, 네. <웃음> 어, 뭐 점, <웃음> 어제는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때문에. 먹고 아, 그랬어요. 어, 그 사람들이 점심 먹고 데밥밥 밥이 넘어가지. 지 밥이 안넘어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음, 그냥 음. 어, 좀안이좀 나와 가지고. 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GMP. 아, 아, 네. 심사 아, 받으시구나.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신개발 의료기기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더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개인 맞춤 의료기기라서, 음. 일반적인 그런 대량 생산하는 양산 의료기기는, 음. 어떤 인풋아웃풋이라는 번차 어떤 어떤 그 재료를 배합해서 어떤 음. 형태로 만들어내고 뭐다 그런 음, 음, 음, 음. 규격화된 것가 있는데 우리는 극게 없잖아요. 완전 다 변수잖아요 그렇죠 사람 하나 다 하나 틀리니까 하나 하나 다, 다 그거로 멘붕이거든요 사실 그거를 그규격대로 맞추기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음, 그래서 아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국악내 기도 확장기로 GMP 시스템을 갖춘 곳이 또 있어요 우리 말고 음 의료기기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어. 알기로도 모사 네. 필리핀에 공장이 있는 네. 그런 곳은 요 국내 공장 제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그 의료기 판매에 관련된 허가만 있을 거 아니, 아닐까요? 예, 제조에 그... 관한 건 없, GMP는 없을 거고 아 그거는 현지에 있죠 그러니까 현지, 필리핀 현지에 음. 있는 국내법하고는 아니요. 이게 근데 안 그게 지금 이제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네.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한국 식약처에서 가가지고 검수를 해요. 해서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입을 못하게 해요. 아 잘하는구나. 네. 그러면 필리핀을로 출장 가셔야 되네? 식약처에서?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제 심사하신 분도 아. 프랑스 가야 되고 브라질 가야 되고 아. 뭐 어디를 가야 되고 그냥 1년 내 스케줄이 꽉 찼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네. 국강내 기도 확장기 중에서 네. 자기네가 의료기 허가를 받았기는 했지만 네. 자체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공서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맡겨 갖고 하면은 그면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기공소에서 의료기기를 만들 수는 없고요. 우리 가를 네. 받을 수는 없고 네. 네. 그거는. 사런들이 알아서 할 일이 있습니 <웃음> 아니 그게 아니 알아서 하는데 <웃음> 우리가 해줄 건 아니고 알아서 하는데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들도 제대로 GMP에 뭐 심사를 받을까? 뭐 이런 게 아니 원래대로 하면은 음. 이런 의료기기의 목적 그러니까 음. 수면부흡증을 치료하고 콩골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음. 의료기기 등록을 음. 해야 되고 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음. 그렇게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음. 하는 건다 불법이죠. 보호가 음.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네. 강남 쪽으로 들어오는 전철 네. 선능력이나뭐 이런 데 들어오다 보면 네.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뭐 양압기를 권해주는 음. 것도 있고 또 음. 자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권해주는 것도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의료기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다 이제 불법이라는 얘긴 거잖아요. GMP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구강내 기도장치를 만들어 갖고 파는 건다 불법인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근데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 음. 그가 범위가 음. 입 안에 끼면 다 구강내 장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음, 음. 오해 손이가 있죠. 치과에서 만드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음. 하지만 이렇게 의료기기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GMP 인증을 받아서 음. 제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네, GMP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